아, 어떻게 잘들계셨습니까 <웃음> 진짜 간만이네. 어. 야, 야,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내가 누군가, 형, 음식가누굴까 코만 장난게 크고, 갖고 모자, 모자는 삐싸게 쓰고, 동그란 안경에다가 공개는 얼굴은 흑게 하고, 하얀색 후드티 입고이 새끼는 누굴까 맨날 좀 시큼시큼한 그 뭐냐, 그 마이크로만 보다가 이상한 놈이, 이 새끼는 누굴까할 것인지 내가 또치요 어, 내가 또 치워. 양양편치, 밥을 할게. 어, 야, 이름은 구찌야. 어, 구찌야, 인사해. 왜? 어, 싫어? 어, 어, 그래. 야는 좀 특이해갖고, 다른 양이하고 좀 틀려. 아나도아나도다 좋아해. 왜 어, 싫어? 어, 어, 그래. 이제, 곤방 있으면 또 맹절이고, 어, 맹절이고 함께 인사하려고. 또, 여러 컴, 또, 어, 왔네요. 이제, 어, 다들, 복귀하는 거, 어, 그거 많이 기다릴 거에요, 맞지안 어, 기다려? 한번면안 해, 그럼. 안기다리게 기다려? 기다려? 얼메금 <웃음> <웃음> 저분이 또치님이요. 어나그 해킹 해킹한 거 아니다 아이. 그러고 나뭐 게스트 아니고 어 내가 또 치야 또치어 아따 또 보고 싶었어 어 이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궁금해 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어, 내가 이제 2 주에 한번써저그 이제 병원 가고 검사도 보고 건강은 어,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하네 음, 괜찮다게요 우선은 생방을 못 안게 음, 생방을 못한 게, 조만간 내가 유튜브, 유튜버에서 찾아뵐라고 해. 음, 저번보다 좋아졌다고. 아무튼, 그것 때문에 머리 좀 종양 비슷한 게 있었어. 머리를 잘라고 이쪽을 드러냈거든. 두 번째 내가 수술한 게 그게 신경하고 지금 또 붙어있는 거라 확 자르면 이게 내가 신경 쪽에 근데 내가 좀 위험하고 괜찮아지면은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게 양양 편지밥을먹게좀 살이 좀올리긴올랐잖아뭐 지금 또 67kg 이상하게 소통방송이라도 하라 하자고 아니 아니 이콜이나 나나 뭐 남캠도 아닌데 뭔 소통을 한다? 이콜이 남캠 출신이라던데 이콜이 방송하면서 시청자들 뭐라고 세뇌시켜버렸다니 뭐 남캠 출신 찾고 아 남남캠 행세만 한다고 어, 그건 좀 우리가 봐주자 우리가 좀 봐주게 냅도 그런 건냅두게음 그런 건냅도 아니, 이 꼴이, 근데, 한 번씩 내가, 방송국 들어가고 사진을 봐보면, 아니, 지 몸에, 예전보다 더 뭐, 치렁치렁한 거지? 더 많대? 아, 또, 지 몸무게보다 더나가대 지한테는, 우리한테는 악세사리들이 지한테는 새사슬이거든. 여기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. 잘 끼댄 게 보면은. 아니, 뭐, 뒤시는 힘도 그렇게 좋은가? 그 무거운 것도 이렇게 뭐 들어볼래? 어? 음. 요즘에 공중댄스 많이 치더만, 이코리. 중가에서 뭐 공중댄스 많이 쳐. 심심하면 날라오더만 이코리가 한 번씩 공중에서 대롱대롱,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하면은, 이렇게 생각해, 그냥. 아, 야는 종이인형이다. 아, 가볍다. 바람이 좀 불었는가 보다. 그렇게 생각해, 그냥. 알았지라잉? 양양편지 밥을 넣게. 아, 뭐, 잠깐, 뭔말하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을까? 아, 그, 좀 내가 또 이제 간만에 또 이제 그 추석이고, 그래갖고, 그, 뭐냐, 시청자들한테 분 한번 인사 좀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들었어요. 다들 이제 궁금도 하기도 하고 그러,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서. 간만에 방송을 들었는데 아 진짜 뭐라 할까? 아, 많이 어색하긴 하네요 어,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음... 또 이렇게 또치 되게 잘 반겨주고 이렇게 진짜 좀 기분은 좋네요 음, 기분은 좋고 아무튼 다음에 또 제가 또 인사드릴게요 알았지? 에이, 다들 에이, 건강 잘 생기고 어 이번 추석은 다들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거요. 어 집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잘 보내시고, 아무튼 다음에 또어 뵙도록 할게. 이 이로아, 이로아. 우리 굿찌다 굿찌도 인사해봐. 다들 잘들 계세요. 음,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아 뭐, 제가 뭔 말하다 이쪽으로 흘러가버렸을까?